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어, 오늘은 호흡 중에서 횡격막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할 수 있는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양쪽 옆에 이렇게 아래쪽 갈비뼈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손을 놔보세요 네, 횡격막은 이렇게 아래쪽 갈비뼈 라인이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등쪽 허리 라인에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우산에 펼쳐진 모양이죠? 이렇게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쪽에서. 네. 들이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내쉬면, 천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들숨, 날숨,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마치 이옆면에이 옆구리 이 부분이 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정 속옷 입어 보신 분들이죠 코르셋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 갈비뼈대 이 갈비뼈의 공간들이 어,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가 쑥 안으로 마치 코르셋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움직이시게 되면은 네. 몸통에서 허리 쪽의 공간에서 굉장히 확장이 자연스럽게 공간이 수축되어 있는 부 분들이 많이 확장이 되거든요. 횡격막이 굳어있는 경우에는 요통의 원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의 중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횡격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움직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횡견막을 사용하는 방법 조금 더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에 손을 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옆구리를 천천히 좌우로 넓혀보세요. 내쉴 때는 옆구리를 다시 안쪽 방향으로 조금씩 좁히면서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레스 이렇게 확장되고요, 레스에 수축됩니다. 들이쉬고, 내쉬. 들이쉬. 고제 네, 자신의 양손으로 아래쪽 갈비뼈를 조금 더 깊이 마주 감싸서 잡으시고요. 들이쉬니다 내쉬고 네, 들숨 날숨 네, 지금 이렇게 횡경막 맞고만 호흡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호흡을 하다 보면 들숨과 날숨에서 이 호흡이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이 안쪽에 가슴과 배의 경계선이 되는 횡경막쪽의 움직임이 좀 부드럽고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호흡을 깊게 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요가 호흡에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움직임을 제가 제 영상 초반에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호흡이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몸통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할 때도 횡격막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이렇게 이 움직임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또 필라테스에서는 이 호흡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횡경화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에 굉장히 등과고 옆구리, 허리 쪽의 공간이 아주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은 요가원에서든 외부 수업에서든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볼수 있어요. 특히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아주 짧게 여기서 멈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 쪽, 옆구리 쪽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배만 볼록하게 내밀었다 들어갔다. 복식으 가면 은 배만 볼록하게 들어 들여 바깥으로 내밀었다가 안으로 쏙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복부라는 게이 앞에 이렇게 볼록한 요 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옆면에도 배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 허리 있죠? 자신의 요추, 양 옆에 여기도 이 복부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움직임이 거의 제한이 돼서 앞에 한 볼록 볼록 이렇게 호흡을 하시게 되면 허리가 점점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요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네. 배는 앞으로 들어, 이, 나가게 되고요. 허리는 점점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요추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죠. 그 이제 이거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커브가 너무 과도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 아래로 요추 의 척추 관절 사이가 좁혀져서 이렇게 협착이 되는 그런 상태이죠. 여기가 너무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쉽고요. 이 위쪽에 골반에서 허리, 등으로 연결된 이 등의 부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휘격막을 이렇게 지금 수평 방향이죠. 이렇게 옆으로 확장했다, 수축했다 이렇게 움직이시도록 하는 호흡을 나가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좌우로 내쉬면서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집니다. 들수 손바닥 방향으로 옆구리로 손바닥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쉴 때는 천천히 옆구리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 움직임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들숨에 옆구리로 손을 밀고 옆구리가 손바닥 방향으로 옆으로 나가죠? 그리고 안으로 옆구리가 들어올 때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살짝만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주세요. 들이쉬면서 옆구리를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손으로 살짝 옆구리 안으로 하면서 옆구리 스스로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수날이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네, 회경과 호흡좀 평상시에 자주 연습을 해 주셔야 지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손을 사용하는 걸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